여치 치니까. 기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봐 봐.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요? 야, 나왔죠. 근데 여기, 이거 나왔죠. 내리 이거 외형을 뭘로볼 거냐, 내리. 중에 하나. 관계 부사로 볼 거냐? 아니면 의문 부사로 볼 거냐? 다시. 엔데 영향하죠? 용여. 자, 여기 얘를 뭐로 볼 거냐? 관계 대명사로 볼 거냐? 아니면 의문 대명사 또는 형명사를볼것같냐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음. 자, 이걸 선행사로 봐야 될 거냐라는 문제였죠. 나발라가 선행사일 거냐? 얘가 선행사라면 나바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죠. 사람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나바가 뭐라고? 부시가 있고. 말이야. 얘가 부시락을 배달해주는 사람이니까, 따바왈라는 사람이야. 여기가 사람인데, 따바왈라가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쓰냔 말이야. 훈나 꿈을 써야지. 그쳐나. 그러면 너희는 100% 이거는 뭘로 본다? 의문구사라고. 하나는 의문형용사라고 본다. 이렇게 봐야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순 문제가 있다. 의문사 프로슈, 주어 플러스 동사 어순. 그니 그러면 네. 다시. 의문 형용사로 봐야 돼.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려. 이거 전체야. 어느 철도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음. 그럼 어느 철도역이 여기를 통과한다는 얘기야. 여기를. 어디 어디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됐니? 네. 왜? 투. 다음에 쭉또 나와서 특정한 사무실에. 어떻게? 특정한 건물에 있는 특정한 사무실에. 어디에 문바이 넓은 양수가 계속 오른쪽으로 가자 전체 해볼까요? 전체. 자 이거를 지금 왜냐면 디즈코주를 잡아야 되니까 디즈코주가 결국은 이런 부호들이지. 이러한 상징 부호들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에러가 없는 이런 시스템에 놀라운 시스템이에 전통적인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에러가 없다는 얘기야. 결점이오점이 없다는 얘기야. 이런 시스템의 비법, 비결은 바로 뭐가 있냐면 이런 부호 체계에 있다. 부호 체계 있다. 부호 체계. 그리고 각각의 도시락은 나만은 부호를 지니고 있다. 그럼 너희들 알고 있는 이 도시락에 이 도시락 아니야? 도시락. 까먹어야지. 음. 어, 옛날 나는 옛날 도시락인데 이게 표판. 여기에 뭐가 있다니야? 뭐? 뭐가 있다는네야바코드가있다는군야 그지? 어. 부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호 붙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호들이 다바에게 아, 이게 아니구나. 자, 이 부호를 설명해주는 게 이제 컵 맞추고 나온 거는 수식어가 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실해진수동관계니 이렇게 나온 거 맞죠? 뭐로 칠해되냐면 네. 서로 다른 색깔로, 어 색깔로 또 부호를 서로, 어, 뭐라고 하냐면 큐시하 거야. 음, 서로 다른 색깔과 그 다음에 숫자와 그 다음에 심벌 상징별로. 음. 이거를 뭘로 갖고 있다? 디지코드로 갖고 있다. 이런 부호들이 결국 다바나바 다바. 아, 투시락 배달하는 사람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요 알려준다. 간접 목적으였네 이게. 이게 간접 목적으로였으면 결국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아, 직접 목적, 조리 두 개가 나왔다. 그럼 이건 의문사적으로 본다. 의지도 어중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결국 그 음식이, 그 도시락이 어디에서 오는지 또 부어로 표시되어 있어요. 거기 딱 보면은 알수 있다는 얘기지. 뭐 요즘은 빡 퍼지잖아요. 딱 찍으면 이거다 나오잖아요. 그치? 네, 그치. 어, 그, 이 음식의 출생 영어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음또 하나는 뭐니 어느 철도역을 통과해야 하는지 가는 도중에 어디 특정한 사무실로 특정한 건물에 있는 특정한 사무실 음과 응. 이제 응. 여섯 지자 결론내볼게요 결론내볼게 우리 검증 잘 해야 돼요 자 특히나 자 문장 쪽에서 피치나 외형 같은 게 이런 게 어, 보인다 자 무조건 관계된 문서로 간주하지 마라 얘가, 어, 관계, 사, 인, 가. 음. 다시 말하면 관대인지 아니면 관부인지 이걸 합쳐서 관계사라고. 관계사인지 아니면 의문사인지. 자, 의문사는 다시 의문대명사와 의문형용사로 나눌 수 있고, 의문부사로 나눌 수 있다.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의문부사. 이렇게. 구별해야죠. 음. 위치웨어가. 관계사인지, 내가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구별해야 된다고. 나는 어떻게 구별했냐면 결국, 이런 걸 우리는 판별법이라고 얘기한다. 판별법. 이 판별법은 뭐라고 했어? 앞에, 앞에 선행사를 보고 체크해주면 된다. 이 선행사가, 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당연히 선행사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관계부사든 관계대명사든. 그래요. 없어. 네. 그래서 결국, 여기 나오면 의문대명사, 의문형사 의문부사는 특징. 자, 있다 없다, 선행사 없다, 선행사 없다. 자두 번째, 얘네들이 문장의 종속으로나올 때는 얘네들이 종속으로 사용될 때는 뭐로 간접 의문문을 구성한다. 간접 의문문 구성. 얘는 어순에 주의하자, 얘 간접 의문문 어순. 이라는 점은 명심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체 통으로 봤을 때, 의무사절은 모로 쓰인다? 명사절로 쓰인다. 주어나 목적어나보어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보어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 이세 가지를 항 명심해야 돼. 그럼 결국 이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관계정에 관계부사절은 단단한 점을 분명히 우리가 구하기 쉬 필요가 있지, 그죠? 일단 첫 번째 뭐야? 선행사가 없다는 거. 선행사가 없다는 거. 이게 핵심이야. 선행사. 그 다음에 명사절이라는 것도 핵심이야. 이두 개가 핵심이야. 왜? 네. 관계부사절관계대명사절은 무슨 절이니까. 얘는, 얘는, 자, 봐봐. 선행사 있죠?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닌데, 선행사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하고비교해봐야 선행사 있으면서, 뭐냐, 무슨 조이에요 형용사절이잖아. 선행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이다.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다른 걸로 찾지 말고, 요거로 찾아. 두 가지. 그래서, 의문사와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